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금치업 게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웃음> 야다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생긴거 좀 봐요 <웃음> 재미를 위해서 채팅으로 하는 게임이거든요 채팅이나 아니면 은 행동으로 하는 게임인데 재미를 위해서 채팅을 쓸때좀 읽으면서 채팅을 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좀 맞으면서 배울게요 저희도 잘 몰라서 맞으면서 배우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 아하 야 요거 첫판은 금치거 입력만으로 하고 두 글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두 글자 이상 아 뭘로 왔대? 아 그리고 규칙이 있어요 이게 게임 규칙이 있는데 채팅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점수가 생겨요 오오 하이루 반가워. 채팅으로 말해줘 반가워 안녕하세요 아니야 채팅으로 반가워요 여러분 점수가 나와 나는 채팅이에요 알겠니 어, 예. 박살, 나니는 하고... 못생겼어 나는 아, 이게... 못생겼어 이는 못생겼어 안 물어봤음 <웃음> 맞아 난니는 못생겼어 나 못생겨버렸어 는 보통 여미새가 길이는... 아니 어? <웃음> 어? <웃음> 여미새! <웃음> 어, 잘가 기 <길이> 잘가 <웃음> 아우가 아니, 야난 아니, 아니, 아해라니 난이는 이거 편집 어떻집 하라고 오아오가 <웃음> 이따위로 <웃음> 겹치지? 아기도 <연지도> 사실 2D를 좋아해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얘 아 넘어간건가보다 아 넘어간거다 아 넘어간거 넘어간 근데 이러면은 씨익기는 뭐 그대로 죽어있어? <웃음> 야 요거 금지 행동까지 섞어서 해봐 그럼 이제 네 두개가 같이 안되던데? 어어 그니까 둘중에 하나 둘 중에 섞어서 아 어, 둘중에 어, 어. 하나 금치거를 하든 행동으로 하든 어.. 어떻게 되겠지? 뭔생겼어 애깨비는 뭐생겼어 애기비는 한남자 뇌는.. 연비! 어? 무슨... <웃음> <웃음> 너무... 잘과... 아니야, 나야 <웃음> <웃음> 나야 나. 저이 나니를 아 나니를. 어? 난 지금. 어? 난 지금. 어? 난 어? 난 지금. 어? 난 맞아. 어? 난 지금. 난 어? 난 어? 어? 난 어? <놀라> 나니나오는 <놀라> 나니. <웃음> 방법 나는, 알려줄까? 나니랑는 나는, 유령들아 어??? 어 나는, 나도나니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 따라와. <웃음> <구석으로> <웃음> <S> 뭘까 뭘까 음 아니 아 저리가 연비야 제발 귀찮아 <웃음> 죽겠어 아아 아, 잠깐만 이거 어디 보자 음아 요걸로 하겠습니다 예일대1입니다1대1가 아, 갑니다 서로 질문 주고 받죠 아 어떤 색 색깔을 좋아하세요?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아도 <웃음> 박쳐 보였죠? <웃음> 말씀이 네네. 좀 험했는데 기분 사신가요 아닙니다 보통 입에 걸레를 문을... <웃음> 어? 어? <웃음> 어? <웃음> 케빈이는 야 10만점 뭐야 이거? 10만점? 아, 아 10만점이구나? 아 14000점 뭐야? 너무 금방 죽었어 시기. 아 시기는 음 요걸로 갈게요 여러분 요걸로 가겠습니다 두 글자 이상이라 했지 무조건? <웃음> 저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 금지어 저거 설정한 놈 맞아. 누구야? <웃음> 네니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쁜가요? 예쁩니다. 나 왜? <웃음> 어, 어 뭐야? 아니, 왜? 나 움직였어. 이거 억간데어 뭔데? 어 뭐야? <웃음> 야 이거 정확히 아니, 맞았어. 그그 그, 그 정확히 맞았어. 개수가. 야 민설이가 뭔가... 어떻게 맞춘 거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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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좋아해. 어쩌라고. 했던 말 다시. 야, 심지어 좋아해도 똑같이 써 가지고 죽었어. <웃음> 저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와. <웃음> 걸려다가. <피해보려다가. 웃음> 어떻게든 한번 피해 보려고 하다가. 나니는 뚜루, 뚜루디를 사랑해 헐, 진짜로? 뚜루디 좋아해 헐, 진짜로? 장미를 좋아하거든 <웃음> 너 다친다 <웃음> 너 다친다 <웃음> 이래도 뚜루디가 좋아? 아 이래도 도루디가 좋아 아 그래? <웃음> 아, 예. 야 진짜 이 악물고 하네 <웃음> 이새끼들 야 진짜 이 악물고 하네 다들 이 악물고 하네 아 나도 이제 구명금 <웃음> <공연금> 치고 <웃음> 좀 한다 잠깐만 <웃음> 요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야무진거 생각났어 보여줄게 음 오케이 야무진거 확인, 확인. 오케 이게 이 서로 또 어떻게 정해주는지도 중요한 거니까 어? <웃음> 나너이제알수 있을까? <웃음> 아. 언제 할수 있을 거 같아? 아니 그럼 오늘부터 1일인 거야? 끙 <웃음> 음, 개소리 하지 마. <웃음> 이건 그냥 직설적으로 <웃음> 쓰네. <웃음> 안녕, 쥐가 고장나어 야! 근데! <웃음> 어 <어쩌라고요>? 야, <웃음> 야! 저거 반칙이지, 씨익이! <웃음> 저거 반칙이잖아! 씨익가 <어쩌라고요? 웃음> <지가> 반칙이라는 <웃음> 피지컬로 해버린다! 피지컬로 해버린다? <웃음> <웃음> 나는, 야, 진짜! 야, 잇몸에서 피나, 이 자식들아! 왜 <웃음> <웃음> 뭐, 이렇게 빡겜중이야, <빕겜> 나들 <웃음> 이게 뭐라고 빡겜해! 겁나 어렵네? 즐게 말하고 이벌어지더라 낙센 걸로 난이야 됐게 말하고 난이 웅냥이래둘렀싸둘렀싸둘렀싸둘렀싸 둘렀어 렀 굴렀어 가뒀다 가뒀어 산디야 <웃음> 아 둘다 극혐이야 느껴져. 그 <웃음> 느껴져 뭐야 개 극혐이들 정국장 조지 정국장 <웃음> <전국자>. 조지 정국장 <웃음> 중요한건 다들 없지 않는 마음 어. 사랑하시죠 어 사랑 어어와 <웃음> 진짜 오래가네 <웃음> 다들 다들 힘드시죠? 어? 다들 힘드시죠? 어? 어, 어 뭐야? 공용어 <웃음> 사랑이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허쉽게 지가 아 개웃겨 나방 나방 하하하하이 <웃음> <나랑. 웃음> 쓰레기 같듯 우리 둘만 남았네? 다시 <아직> 가 어.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어머. 난 니가 부르잖아 나도 을 해야지 다르게 리듬 타는 비툰에 나그네 야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고 <웃음> 우리 질문 그래. 하나씩 하나 없네 네가... <웃음> 머리가 장식이야? <웃음> 머리가 장식? 니 <웃음> <생각해보라고. 웃음> <웃음> <웃음> 새로 오네. <웃음> 둘이 <웃음> 개싸우마네? 하리들서. <웃음> 방식이 아니야. 뭔개싸우잖 <웃음> <둘이 뭐다> <웃음> 말들이 험해지고 있어. 머리 차는 식인데. 웹으로 질문을 하나 할게. 실제로 에이. 방송하면서 마음든 <웃음> 여성이 있었 일단 너는 아니야. <웃음> 음. 좀 뒤져 <웃음> 차라리 행동 섞어버려 봐 음. 새로운 애 둘이 진짜 개밖에 많을 어장정 개싸움이요 아 살려줘 이거 근데 <웃음> <멍청이> 친해지기 <웃음> 좋네 이거 어 불태우고 있죠 불타네 <웃음> <웃음> 지가 <웃음> 음, <안 돼>. 유령한테 <웃음> 여소 받을래? <웃음> 어 여소 네. 아 그러면 나는 어때? 주는 거야. 나는 <웃음> 없 <시야, 웃음> 나는 어떠냐고. 없네? 나는 없 역시 아. 역시 나는 없네? 나는 없네? 나 나는 나는 어때? 어는 없네? 나는 풀렸다 풀렸다 나는 없네? 나는 고 뭐라고? 뭐라고? <웃음> 나는 어때? 뭐가? <웃음> <웃음> 여 나는 없네? 나는 없네? 나는 없없는나 후아 <웃음> <좋아? 웃음> <웃음> 진짜 이 악물었네 <웃음> 시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야? 너야 어? 어머 <웃음> 어머 어머 어머 꺼져 이 <웃음> <웃음> <웃음> 얘는 좀... 네 그래. 나이 만 남성 오이러브 시향 <웃음> 새로운 거 알아가? <웃음> 나디아. 나한테 아 질문해 봐 봐. 네가 너무 싫어. 자기 <웃음> 자기 소개 좀 부탁해 그럼.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나는... 해. 어? 어? <웃음> <나는> 아, <웃음> <웃음> 아니, <만에 자기소개. 웃음> 나 해. 방심신 친구하는 자기 소개. 아니였다. 아. 아. 진짜 개임들다진다로 점수 복사했을 게? 한 글자도 인정해 드릴게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것도 피할 수 있을까? 한번 해 봐야지. 우리 솔직히 아야 어여 우유 이건 하지 말자. 죄송합니다. 맞아. 아야 어여 아. 야 누가 아 아. 아. 딱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내가... 걸리면 바보야 이렇게. 조시야. <웃음> <웃음> 개못하네. 아, 아, 아야 어여 하지 말실까? 아니 아, 미안해. <웃음> 네, 나 사실 정판해. 마음이 편해.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웃음> 마음이 <웃음> 너무 편해. <웃음> 시가! 짜증! <따라와. 오케이>. 어? <웃음> <웃음> <웃음> 어가 어. 두 명이었어, 미친. <웃음> 대박이다, 진짜. <웃음> 시가 이제 자기소개 하자 음. 진짜로 우리 이제 <웃음> 사기에 살자 진짜로 살이라서안돼왜 아, <웃음> 아, 뭐야 <웃음> 아 했단 말 <말은> 아니야 진짜로 <웃음> 도망쳤다고 안돼 <웃음> <웃음> <웃음> 일찍 가는게 마음이 편해 음, 그렇긴, 그렇긴 해 구석... 우리, 가서 우리, 우리 이쪽으로 오자 <웃음> <웃음> 어, 개지방이들 <지상위들 웃음> 가다저 <가가. 웃음> 돼지가 <이쪽으로> <웃음> 우리 구석으로 가래 <웃음> <시이 돼지야. 웃음> <웃음> 아 빗소리 말한 거야? 빗소리 돼지야? <웃음> 나? 나 보고 <웃음> 아, 한 소리야? 채빈 아, 이가 채팅으로 말했어. 여우련이했어. <웃음> <웃음> 여우련이. 여우련이 어, 했어 내 입냄새 맡아볼래? 내 입냄새 왜이렇게 좋아해 옆에 연비한테 가 <웃음> 짜증.. 짜증.. 짜증나게 연비야 하지마 연비야 혹시.. 연비 타자 <웃음> <찾아> 느려서 <웃음> 말, <웃음> 말하는데 채팅이 <웃음> 2초 뒤에 나와 연비야 시기 <웃음> 입냄새 후기좀 <웃음> 연비야 <웃음> 아, <웃음> 유튜브로 기대할게 아, <웃음> 어머 어? 아, 끝난 거구나. 네. 네. 선생님. 아, 뭐야? 미쳤나나나 나. 나. 나. 아, 근데 죽을 때 콧물 흘리면서 죽는 걸 개귀엽네. 비야도 아니라고 안 하면 어 뭐야. 야. <웃음> 이게 뭐야? 누구야 이거? <웃음> 나야, 나아 나 <웃음> <우와>. 나야? <웃음> 근데 그새 연비는 싫어요, <웃음> 쳤어, 3촌 안에 진짜 가위 기어코 거절하려고 <웃음> 우리 한 글자는 다지 빼자 <웃음> 그래, 그래, 두 글자 이상합시다 좋아, 어? 좋아 <웃음> <웃음> 미안? <웃음> 어, 누구야? 둘이 <웃음> 한글자였나 어, <미안? 웃음> 아하 <웃음> 오케이 <웃음> 이제 누구일까? 곧 연비가 죽어. 난... 연비는 왜 죽어? 연비가 연비야. 죽는 모습을 다들 지켜봐줘. 연비 <웃음> 전체로 죽었어. 불사람들 리고 있을게. 연비 입벌리고 <웃음> 선체로 죽을게. <웃음> 난이야 남소 해줄까? 말할나 <웃음> 나는 나 어때? 잘생긴 사람이 좋아. 그러면 진짜 남소해달라고. 나는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좋아. 그러면 일단 이 중엔 없어. <웃음> <웃음> 저식세가래 10세가... 야, 아무리 그래도 욕은 좀 아니지 않니? 이나라야얘십 세야. 엄마 엄야 나도 맞아. 씨디도 케이크고 잘생긴 남자 좋아해? <웃음> 그래서 나니가 <난이가> 좋더라. 연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잘생겨. 키 크고 잘생긴 김나니. <웃음> 아 공룡 금치고는 한 글자 해주면 안됨.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웃음> 일단 난이 죽여야겠다. <웃음> 나 왜? 일단 난이 왜? 죽일게. 야이 음, 신놈. 나니 이봐야. 음, 신놈들. 아니. <웃음>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크크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혹시 내 입냄새가 없다보네 이리와 어머 쒸 서러워 나는 쎈다 닭풍질 냄새 <웃음> 야무줄게 냄새가 아, <웃음> 나니. 나니가 특히 이 <웃음> 향을 좋아해 아 <웃음> 미친 사람이네 <또> <웃음> 아 아니 나니치향 아니 <웃음> 아, 아 시기랑 지금 진검승부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 소리도 살아 있어. 나도 살아 있어. <웃음> <웃음> 그래? 소리도 안 신중. 비소리는. 비소리 뒤진 줄 알게. 수박 한 조각 야무지게 넣어도 돼? 안 돼. 옆에 있는데 못 먹고 있어. 너. 수박을 너... 어디다가 넣어? 너... <웃음> 비소라. 에다가 <웃음> 그게 무슨 말이야? 거에 <웃음> 넣으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넣는다길래 궁금해서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니 카리터 <웃음> 캐릭터... 지가 밀지 마, 밀지 마, 아, 밀지 마, <웃음> <웃음> 밀지 마. <웃음> 둘이 <웃음> 냄새 만나보다 <웃음> 냄새가 친양인가봐. 아 그럼 어, 어떻게 했지? 어? 어? 어? 아 개웃어 나... <웃음> 냄으로 했어 한 글자를 <웃음> 아, 내 냄새를 아니, 너무 좋아한 <웃음> 나머지 와 어, 얼린 게더신기하데아 <웃음> <웃음> 어,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웃음> 아, 내가 한 거야 이거 <웃음> <웃음> 냄새를 시작해서 냄새로 끝났을게 어, 아 개웃기네 이게 아, 지금 아, 최종 점수입니다 최종 라운드 승리가 아. 빗 소리가 되면서 최종 우승이 빗 소리가 됐어요. 아. 아. 이리쳤다 이리쳤다 진짜, 아. 진짜 길었다 어러운 아. <웃음> 게임 이 게임에서 알수 있었던거 다들 내 입냄새를 좋아하는구나 이 게임에서 얻는건 <웃음> 지금 결론 승자가 음. 없어 이 게임은 어. <웃음> 상처만 받은거 <웃음> 다졌수 <웃음> 다 <웃음> 있게 사로... 아개 아, 아, 웃기네 누가 해? 편집 이거 당하다. 이거 뭐, <웃음> 이거 뭐그 누군가 하겠지. <웃음> 누가 하겠지? 알수 <알파로>. 있지. <웃음> 알파노. 맞아 알파노. 아 편집자 어, 중에 누가 맞아. 하겠지? <웃음> 어? 자막은 그냥 포기하고 일단은 근데 맞아. 이게 지금 좀 목소리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 어 그러니까 H가 할게. g 지 칠게.